너 기다려? 너 여기 기다릴 때만 있는 자리잖아 누구 기다려? 응? 누구 기다려? 응? 너, 너 기다릴 때만 앉는 자리잖아 이리 와응 이리, 이리 와 그치 우리 보리 보리 엄마랑 혼자 오랜만에 둘이 같이 있으니까 좋지?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좋지? 쌀이, 삐졌어? 쌀이, 엄마가 두고 가서 삐졌어? 진 쌀이 쌀이 쌀이, 엄마가 두고 가서 삐졌어? 엄마 좀 봐봐 음, 삐졌어요 삐졌죠? 쌀이 삐졌죠? 엄마가 두고 가서 삐졌죠? 결국 올라가자. 올라갑시다 Thank you. Thank you. t h a n 너무 귀여워. 나와. 차 있을 거예요. 우리 나오세요. 가자. 갈 거지? 이제 올라갈 거야. 귀여워. 야, 왜 이렇게 귀여워? 장이다. 아, <웃음> 완전 귀운데 <귀엽네? 웃음> 귀여워. 이게 우리 까불이 쌀이구나. <웃음> 왜 이렇게 귀여워졌어, 쌀이? 아니야? 아주 그냥 비모의 강아지가 아서 왔어요 보리도 예쁘지? 우리 보리도 예뻐요 우리 보리도 예쁘네요 우리 보리는 우리 자네도 예뻐요 너무 예쁘게 해서 왔어요 Bungya! b a n y a b a n y a b b a n y a b b a n y a b b a n y a b b a n y a b b a n y a b b a n y a b b a n y a a b a n y a b a n y a b b a n y a p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 a 그래서요